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화면 캡처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알캡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실행한 다음에, 크롬으로 실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알, 자, 알캡처라고 검색하면은요, 알캡처. 여기 여러분, 알캡처 쓰실 때, 쓸 때, 알캡처 단어 보이세요? 어이, 어이, 어이, 이거,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검색이 잘 안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캡처 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알 툴즈라고 나오알 툴즈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알캡처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 자 그러면 이제 알캡처가 다운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 보이세요 여러분 자알캡처가 다운로드 완료되면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된다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실행하는 화면 나오죠 그죠 클릭하고 첫설치화면 나오면 동의 누르고 설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알 툴바 같은 거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체크를 해제하고 설치 시작. 그리고 위메프퍼 광고도 어 설치, 해제하고 설치 시작하시면, 그러면 알캡처 어, 설치가 쭉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메시지가 나와요. 꼭, 네,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보면 여기 알캡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알캡처가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러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막 설치한 프로그램이 요, 알캡쳐라고 해요. 화면 캡쳐라는 프로그램. 알캡쳐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